아빠 왜요? 어, 여기서 뭐 있어요? 삭스 생기자. 삭스. 어? 있어, 깍게. 어? 깍게. 새가 있다고? 포크레인 안에. 포크레인 안에? 어. 아, 기가 막히게 지나갔어요. 포크레인 안에? 어. 새집이? 여기 있잖아 여기요. 어. 뭐야? 아, 이거야? 어. 희레인줄 알았는데. 뭐 있어요? 안에 봐 봐. 오! 알람 왔네? 5개? 야 기가 막히게 나왔다 지금 새소리나는게 저 엄마인가? 글쎄 모르겠네 저쪽에서 새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야 신기하다 되게 잘 지어놨다 뭐로 지어놨냐? 사람이 저도 그 나뭇가지랑 잎이랑 이거는 그... 이거는 이끼 같은데 이끼? 이끼. 그리고 이거는 우리 벌 키울 때 쓰는 그거 아니야, 아빠? 어디에. 이거? 우리 벌 밑에다 깔아준 거? 그거돼야 그러게. 이거 도, 우리 보온덮개네. 보온덮개, 맞아, 보온덮개. 도깨. 보온덮개를 갖다가 깔아. 그러니까. 야 와, 이거 보온덮개로 이걸 다 깔아놨네. 그, 보온덮개 물어다 야, 이거 이거 보온덮개네. 새털인 네. 줄 알았는데 보온덮개야, 요요 그러니까, 그러니까 보온덮개네. 유용하게 쓰네. <웃음> 야 이거 벌 키우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새들이 이게 <웃음> 이거 봐알 다섯 개예요 다섯 개와 신기하다 어미새가 지금 보고 있겠죠 보고 있지 어디서 보고 있을까 와, 신기하다 신비롭지 신비로워 아빠 이거 포크레인쓸 지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지금 써야 되는데 네. 이거 저 새끼 데리고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 그래요? 어, 아, 아, 아,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이 새가 부화할 때까지 <웃음> 지켜봐야겠네 와 신기하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럼 당분간 포크레인 활동은 잠시 중단하고요 어, 우리 새 부화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